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계정에 로그인을 시도하려고 할때 2단계 인증 설정을 하면 은 이와 같은 메일이 옵니다. 오늘 아침에 메일을 확인해보니까 이상한 메일이 하나 들어왔어요. 오늘 아침 7시 9분이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갔더니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이걸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존경하는 사용자 구글 우리는 한가지 부탁을 받았는데 당신의 요구를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 방문하고 있다 이런 메일이 왔다는 겁니다 해킹을 당했다는 거죠 2단계 인증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 인증번호를 그 사람이 알게 되면은 바로 해킹이 뚫려 버리는 거죠 이런 메일을 받았다면은 비밀번호를 바로 바꾸시는 게 좋고요 2단계 인증을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과 2단계 인증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구 사이트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은 프로필이 있습니다 프로필을 클릭하시고 계정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번째 개인정보 클릭하십시오. 비밀번호 변경이 있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기존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할게요. 이렇게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했다면은 비밀번호 변경을 누릅니다. 이런식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고요. 그리고 2단계 인증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우 상단에 점 .9개를 클릭하시고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검색창에 2단계 인증이라고 쳐보세요 2단계 인증으로 계정보호를 시작하기를 누르겠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나오죠 자, 비밀번호 입력하시고요 어떤 전화번호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전화번호 놔두고 코드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문자메시지로 다음 핸드폰으로 코드번호가 올 거예요 핸드폰에 코드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단계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시겠습니까 사용 이런 식으로 2단계 인증을 설정해 주시면 은 유튜브 채널이 해킹 됐을 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